이리 아무도 날 막지 못해. 쾅! 이게 새빨아이끼 야! 아! 이 이게 무슨 소리야? 이보시오. 의사 양 맞아, 나가자. 알겠어. <끼리> 뭐가 어떻게 된거야? 아! 무슨 일이 어? 크게 나갔어 뭐야? 뭐야? 들은 <끼리는> 나다채소 <끼리> 무슨 뭐 기능만 했니전 안되겠어! 시다 네, 그냥 세요 안되겠어, 시다 또 안돼!!! 어? <이제> 미있 영상보고 지내면 이리로와 누구인가? 이시물 옵니다 폐야